네, 반갑습니다. 음악은 이제 끌게요. 좀 시간 오니까 꺼버려. <웃음> 인베스크립토 아카데미 엑시아 강사 엑시아입니다. 오늘 진행할 거는 트레이딩뷰 인터랙티브 차트 어, 사용하는 방법, 사용법 그리고 설정 그리고 나한테 어떻게 해야지 좀잘 맞는지 그런 것들도 기능을 좀잘 알면 아마 좀 도움이 될것 같아서. 이런 시간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이제 트레이딩뷰 사이트에 가서 보시면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음, 이렇게요. 트레이딩뷰 사이트죠. 얘는 이, 이 메인도 좀 바뀌었어요. 요번에 조금. 어, 인터페이스가 좀 바뀌었어요. 요즘에 여기다가 제가 아이디어를 안 올리고는 있는데 트레이딩뷰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앞에 KR 붙이면 은 당연히 이제 한글로 나오고 영어권, 영어권에 올린 사람들 것도 볼수 있고요. 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쓰는 사이트이고, 또 툴입니다. 일단, 한국어, 한국어로 해놓고, 한국, 한국 사이트, 여기 이제 타버서드 있고, 뭐 그렇죠. 이건 뭐, 쭉 한번 보시면 되고, 이거는 뭐, 사용하고 뭐, 그런 게 아니니까. 아유, 권율아빠꺼 추천 한번 해주고, 또, 권율아빠. 오늘은 여기에서 이 보면은 이 중에 차트 차트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걸 누르면 이렇게 차트가 나오죠?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섹션이 나눠져 있어요. 파트 벽 파트가 여기 여기 부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부분 툴바 툴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상단 메뉴라고 할게요 이거 메뉴 또 이쪽에 또 차트에 관련된 또 다른 새로운 부분이 또 있네요 상단 우측 메뉴가 또 있고 여기에 또 있어요 여기에 또 있고 아뭐 많아 여기도 있고 뭐 누를 것들이 많이 있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정작 중차 가장 중요한 이 가운데 이거는 이제 차트 차트 시간 점 이제 가격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거 하나하나 다볼수 있는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하나 보고 시간이 좀 부족하면 2부 3부 뭐 이렇게 진행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할게요 음, 먼저 이제 피클에서도 진행했었는데 여기부터 한번 요, 요, 요거 요요 이제 자기 이제 아이디 프로필 그건데요 방금처럼 메인 메뉴가 나옵니다 그냥 누르면 로그인은 엑시아로 된홈 아이디어 여기 이게 여기는 이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요거예요 여기에 있는 거 그리고 얘를 누르면 똑같은 메뉴가 똑같은 게 나와요 이거예요 프로파일 설정 뭐 팔로이 팔로워 팔로잉 아이디 뭐 이거 자기 자기 관련된 계정에 관련된 부분 그 부분입니다 요거는 똑같은게 나오죠 로그아웃 할수 있고 다시 누르면 없어지고 음, 죄송하지만 좀 제가 마이크는 좀 잠깐 껐습니다 네, 말씀하실 때 마이크 다시 키시고 말씀하시면 돼요 말씀하실 일이 있으시면 그러면 요거 요거는 이제 그 종목의 심볼이라 그러죠 그 종목 종목의 심볼을 심볼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표시도 되어 있고 내가 입력할 수 있는 입력창이기도 합니다. 이요는는 아마 기본적인 거니까 일단 마우스 올리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게 바뀌, 바뀌죠, 바뀌어 버립니다. 다 바뀌다가 하면 이렇게 다시 없어지고 마우스 클릭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글씨를 BTC, BTC만 치면 BTC가 들어가 있는 건다 나옵니다. 그냥 다 나와. 다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BTC가 파란색으로 표시되죠. 여기에 BTC가 들어가 있던 이름에 BTC가 들어가 있던 다 나옵니다. 요, 요번에 요 주식도 그래서 한글 검색도 되나 모르겠네요. 참, 이렇게는 안 나오네요. 대신에 거래소에 들어가서 주식을 검색하려면 어, 아시아의 한국증권거래소에 보면 이렇게 나오겠죠. 영어로 돼 영어로 검색해야지 나오나 보군요. 가장 좋은 거 이제 종목 코드. 종목 코드 누르면은 우리 그 증권사에 있는 그 국내 국내 주식도 여기 이제 로드 할수 있습니다. 먼저 그러면 이제 다시 거래소 여기 이제 이걸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 눌러서 다시 전체 거래소. 전체 거래소. 이렇게 되겠죠. 그럼 다 나오죠. 이거 뭐다 나옵니다. 여기 보면 전체 주식, 주식 관련된 애들만 나오고, 선물, 외환, 뭐다 있어요. 전체를 놓고. 우리 이제 암호화폐 주로 하니까요. 암호, 암호화폐 가지고 해볼게요. 그럼 암호화폐 뭐, 뭐있을까 이더리움, ED, e T h 이렇게 검색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더리움, 그 다음에 통화산, 뭐 USD, 그럼 이, 이더리움 달러 차트. 그렇죠 이더리움 달러 차트, 뭐 BTC 하면 이더리움, BTC, 비트코인 차트. 이렇게 거래소들 나오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트코인 마크 되어 있는 건 이건 가상화폐라는 소리예요. 가상화폐라는 마크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주식에 가서 딱 이렇게 체크, 초록색 보이죠? 그럼 없어. 찾는 종목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선물, 왜 안? 당연히 없겠지. 크립토 커런시에 있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선물에 가가지고서 이더리움 백날 찾아봐봐도 안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내거왜안 나와 그러지 말고 여기 전체 누르시든지 해당 해당 가는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수식만 이렇게 넣는 게 있어요. 뭐마이너스 플러스 모체 뭐 이렇게 할수 있거든요. 인터랙티브 차트라고 하는데 이것까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저도 잘안 쓰고 이건 패스 하겠습니다. 요 부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종목을 바꾸는 방법이잖아요. 종목을 여기다 로드하는 방법. 근데 여기다가 하는 방법이 있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보면 여기 보면 요거부터 한번 볼까요? 도움말, 도움말, 단축키 이렇게 눌러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어, 종목 바꾸기 있어요. 근데 이렇게 돼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종목 바꾸기 있잖아요. 지금 그거 한 거잖아요. 뭔 말이냐면. 그냥 아무것도 안돼 있는 이 상태에다가, 그냥, 키보드로, 키보드로, E, T, H 하면 이렇게 나와요. 돋보기 2. 다시, 그냥 이 상태에서, 뭐, 뭐, U, G, 뭐, 나옵니다. 아무거나 아무 글씨나 치, 치면, 아무 글씨나 치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우스 옮겨가지고, 이렇게 안 해도, 그냥 여기서, 뭐, 플 XRP, B t c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방법, 간단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딱 누르면, 리프리 로드가 딱 된다, 이거죠. XDP, USD, 딱, 방금 그 차트로 다시 돌아가고, 그죠 이렇게 됩니다. 차트 간에 옮겨가더라도, 이 한, 이걸 레이아웃이라 고 그러는데, 이 레우, 레이아웃 내에 있으면, 내가 아무리 작도된 것, 작도를 해 놓고, 다른 종목으로 바꾸더라도, 얘가 초기화되지 않습니다. 자동 저장이 돼요. 자동 이 저장됩니다. 이 레이아웃 내에서는, 근데 얘를 만약에 꺼. 껐다가 다시 켜. 그래도 얘가 다시 로드가 되게 하려면, 요거 있죠? 요거, 요거. 구름 모양? 요거, 딱 눌러서, 구름이 뺑그로 돌아가고 체크가 딱 돼서 저장이 돼야 돼요. 요거. 여기 눌러보면, 오토 세이브 온이라고 돼 있는데, 매 분마다 요걸 체크해 놓으면 지가 자동으로 저장을 합니다. 요거, 요거까지 설명이 된 거예요. 무슨 기능이냐면, 내가 얘를, 내일 보고 싶어, 내일. 컴퓨터 껐다가. 근데 얘가 저장이 안돼 있잖아요? 그럼 날라가 버려요. 근데 얘를 저장을 딱 하고선 끄면 내일 똑같은 걸또볼수 있어요. 아이, 친절하다. 그쵸? 핸드폰에서 소리가 안 들려요? 핸드폰에서 다른 분들도 소리가 안들리시니까 그러면은 후규 후기우, 후규님 문제 같은데요? 다 들리시는 것 같은데? 이차님 마이크는 제가 잠깐 끌게요. 그쵸? 일단, 뭐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해결해 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쪽 문제가 아닌 것, 아닌 것 같아서. <웃음> 이어폰이 잘못됐었든지 아니면 세팅이 잘못됐었든지 그럼 이두 번째 거, 요거 이제, 인터발이죠, 인터발. 타임 프레임, 인터발. 인터벌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라는 건데, 여기 마찬가지예요. 누르면 쭈루룩 밑에 나옵니다. 나와요. 근데, 저는 유료, 유료예요. 그 중에서도 프로, 프리미엄 프로 쓰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쓰고 있거든요. 제일 비싼 거. 그러니까 이거, 저는 이거 다 나오거든요. 이렇게. 다 나오는데, 아마 무료 쓰시는 분들은 뭐 6시간, 3시간, 뭐 2시간, 12시간, 이런 거 없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여기 레인지 이런 것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더라도 여기 있더라도 아마 사용이 안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제가 원하는 시간 뭐 약간 좀 이상한 사람이라서 뭐 87분이 나는 하고 싶어 87분 넣게 하잖아요 그러면 뿅 하고 87분이 생겨요 87분 하면 87분 짜리 차트가 나옵니다 87분 짜리 차트 볼 일이 있을까 나만, 나뭐 그렇게 볼 일이, 있, 보고 싶으면 보는 거지. 근데 새로 만든 거는, 여기 보시면, 새로 만든 거, 여기 보세요. 새로 만든 건, X표가 생겨요. 없애기. 지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기능이에요. 분, 시, 달, 뭐 해가지고, 레인지, 자기가 원하는 거를 여기다가 추가할 수 있는 기능.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거, 무료와 유료는 다르다. 그리고, 이 차트, 이거 전부 다 해서 보면 공통점. 별 모양이 있어요. 그건 즐겨찾기에 넣기예요. 즐겨찾기, 이 인터벌을 즐겨찾기에다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난 5분을 자주 봐. 그럼 5분을 책을 딱 하면, 5분 여기 생기죠. 이렇게. 5분이 생기죠. 그러니까 얘를 안 누르고, 요걸 안 누르고서 바꿀 수 있다. 요 일단 5분으로. 많이 쓰는 거를 해놓으면 되겠죠. 요건 그걸로 끝. 아, 하나 더. 요거 누르기도 귀찮잖아요. 요 누르기 귀찮잖아. 그러면 저는 어떻게 많이 하냐면요. 아까 전에는 문자 입력했었잖아요. 여기다가 종목 바꿀 때 문자 입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숫자를 입력하는 겁니다. 숫자. 5, 그럼 5분, 50, 그럼 50분. 질게 찾기할 필요 없지 뭐. 이렇게 하면 60, 11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그냥 숫자만 입력하면 됩니다. 제일 편하죠. 그러니까 요거 기능에 대한 거 알아본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지저분한 거 싫어서 저는 이거 굳이 즐겨찾기 안합니다. 필요 없지. 그냥 숫자만 넣으면 되잖아요. 60분만 1시간이고. 자, 요기능 알아봤고요. 요거 두개 알아봤습니다. 지금. 그 다음, 그 다음에 이거 차트에 이 캔들 모양 있죠. 모양. 캔들 모양을 바꿀 수 있는데 여러 가지가 지금 있죠. 이거는 재팬인즈 캔들 차트라고 해서 재팬이 캔들이에요. 그럼 여기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 있어요. 이거 화살표처럼 봉, 봉 스타일 이렇게 쭉 나와요. 저는 라인이랑 캔들에 즐겨찾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라인이랑 캔들이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봉으로 바꾸면 이렇게 봉 모양으로 되겠죠. 뭐 라인으로 바꾸면 라인으로 될 거고 영역 뭐 이렇게 되죠 바꿔서 하는 거예요 캔들 쓴다 이거예요 저희는 캔들 쓴다 캔들까지 알아봤고요 근데 이 캔들의 모양을 바꾸고 싶어 캔들의 모양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더블클릭 얘에서 더블클릭 하면은 모습이라고 나와요 그렇죠 근데 이 얘랑 얘랑 여기 보면 이 톱니바퀴 있어요. 차트 속성. 그렇죠? 차트 속성. 얘를 누르면 똑같은 게 나옵니다. 다시 캔들을 더블 클릭하면 이거 나오고요. 요거 눌러도 요게 나오고요. 또 하나.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세팅이 또 있어요. 누르면 또나 똑같은 거 나옵니다. 그렇죠? 얘 누르면 세팅 눌러도 나오고. 또 하나. 오,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세팅 눌러도 이번에 눈금에 대한 세팅인데 모습으로 가면 그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메인 세팅이다 이거예요 차트에 대한 메인 설정창이에요 얘가 바꿀 수 있는 건 뭐를 바꿀 수 있냐면 모습은 봉 스타일 열 바꾸는 거고요 눈금은 여기 여기를 바꾸는 거고요 그쵸? 배경은 이 배경 바꾸는 거 타임존 세션 이게 여기네요 타임존 세션 요거 바꾸는거 트레이딩은 트레이딩 뷰에서 어, 모의 투자 할수 있습니다 또는 트레이딩 뷰랑 연결되어 있는 브로커를 통해 가지고 서 직접 api 를 주고 받으면서 직접 매매를 할수 있어요 암호화폐는 폴로닉스가 지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폴로닉스 그러니까 포, 내가 폴로닉스를 쓴다 그러면 폴로닉스에 굳이 안가고 트레이딩 뷰에서 거래를 할수있다 있어요. 아마펜 폴로닉스가 되어 있고 뭐 주식이나 선물이나 이런 걸 이걸로 할수 있게 되어 있는 설정 쓸 일이 거의 없겠죠. 이벤트, 알러에 대한 거 그런 거예요. 하나씩 볼까요? 눈금, 설격타임 이런 세션, 트레이딩, 그렇죠. 트레이딩, 이벤트. 이벤트 이 부분 또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모습부터 이렇게 자세하게 할줄 몰랐죠. <웃음> 이렇게 하나하나 다할줄 몰랐지. 하나하나 다할 거야. 완전. 어? 박동기님, 어서 오십시오. 이거는 뭐냐면, 이제 그러면. 얘는, 딱 봐도 캔들 색깔이다. 그죠? 캔들 색깔이에요. 그죠? 캔들이라 써있고. 얘는 뭐냐면, 양봉. 얘는, 오른쪽건음봉음봉 색깔이에요. 이거 색깔 바꾸면 이거 바뀝니다. 캔들 색깔. 경계선은 캔들이 있으면 이거 색깔, 색깔인데, 이 바깥의 경계. 경계선. 윅은 꼬리. 그쵸? 이거 체크되어 있죠? 체크 끄면 경계선이, 여기,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여기 잘 보이시죠? 여기 이큰 캔들 봐봐요. 경계 끄면, 뿅! 하고 검색 없어지죠? 위까지 끄면 꼬리도 없어져. 이렇게 분리를 거의 없지. 그쵸? 이렇게는 볼수 있겠다. 경계를 없애고. 나는, 저는 경계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색깔 바꿀 수도 있고 원하는 색깔로. 이전 종가에바 색깔, 바 색칠하기 이건 전 체크 버었는데 이건 뭐안 중요한 거니까. 프라이스 스케일 라벨 보기라고 돼 있죠? 얘는 뭐냐면 요거예요요거 이거. 지금 지금이 얼마 얼마입니까? 지금 가격이 여기죠? 6,430 달러, 그쵸 2430달러. 2430.5달러. 이거 라벨 보기에요. 요거. 한번 해보지 뭐. 요거 라벨 끄면 없어졌습니다. 시간만 나와. 이거 뭐야, 이거. 그죠 라벨 보기. 체크 키면 가격. 거기 이제 색깔 표시되죠. 그리고 이 라인 보기는 뭐냐면 라인 보기는 현재 가격에 선을 쫙 그려줍니다. 현재 가격에 선을 그려주고. 지금 이게, 요거는 이제 그 라인에 대한 색깔을 바꿀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무지개 색깔로 되어 있잖아요. 무지개로. 그리고 이거는 색깔이 변한다예요. 어떻게 변하냐면, 양봉일 때는 얘가 초록색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음봉이잖아요 지금 음봉 캔들의 색깔 따라갑니다. 캔들의 색깔 따라갑니다. 무지개로 되어 있으면. 요거는 두께 조정할 수 있는 거죠. 극를 조정할 수 있다. 그 라인에, 그쵸? 이 라인, 저는 라인 별로? 라인 하면은 제가 그린 라인이랑 헷갈려서 현재 가격이야 뭐 여기 보면 되는 거니까 있잖아요. 이거 뭐 라인 굳이 뭐하러 해. 현재 가격 다 아는데 그쵸? 라인 저는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라인은 안하고 여기에다만 표시만 해 놓습니다. 가격이 얼마지만 알면 되니까. 인트라데이 차트 심벌 전린 종가 이거는 저희는 인트라데이 차트를 쓸 일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 꺼도 돼요. 그다음 테마 테마는 뭐 다크라이트 모여고 바꿀 수 있습니다. 다 한번 눌러볼까요? 유저 인터페이스가 다크 테마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지가 이제 템플릿 정해놓은 게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바뀌어요. 그렇 라이트 이렇게 초기화돼 버렸네요. 취소 누르면 설정이 음, 안 바뀌었고 지금 여기 봤습니다. 여기 템플릿이라고 되어 있는 거가 있는데 이것도 아마 유료 사용자들은 무료는 하나만 쓸수 있을 겁니다. 템플릿을 무료는 제 기억으로는 근데 유료는 무제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 템플릿을 딱 누르면 여러 가지를 해놨어요. 그래서 오늘은 기분이 우울하니까 회색 할로윈으로 바꿔야지 이렇게. 그렇죠? 더블클릭하면 이거 나온다 그랬죠. 저는 이거 할로윈 캔들. 오늘은 빨간색 할로윈으로 정렬을 빨간색.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어요. 지금 해놓은 건 뭐였냐면 밝은, 녹적 원래 도 포함된 거 이걸로 지금 요즘에는 많이 쓰고 있죠. 이거 했어요. 캔들. 근데 라인. 라인으로 바꿔볼게요. 근데 라인을 더블클릭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똑똑하게 라인, 라인에 라인 대한 무수 변경으로 바뀌어있습니다. 그렇죠? 라인. 그래서 이거의 값을 가격에 종가로 할 것이냐. 뭐 이렇게 하면 은 시가로 할 것이냐. 열기니까. 종가로 할 것이냐. 아니면 고가로 할 것이냐. 고가 여기 있었어. 비트코인 꼬리. 꼬리 끝에. 그죠 근 일반적인 거는 뭐 보면은 그거에 대한 평균값을 할 것이냐 뭐 세계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기본은 종가죠. 라인 차트는 종가 기준. 두께 조정할 수 있다. 라인도 다 있습니다. 나머지 똑같고 똑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 주게 적게돼 있고. 음, 더블 클릭한 다음에 템플릿 뭐 이렇게 바꾸세요고 요거 알아봤고요. 그러면은 눈꽃. 눈금 부분이 눈금 보면 어, 벌써 30분이 지나버렸네. 요거 요거 했는데, 아씨 내가 말이 많아서 그런가봐. 말이 많아. 다 아는 얘기 계속 반복하고, 그쵸 말이 많 많아서 그런가봐. 눈금 보면 한 번씩 다 눌러 보면 돼요 이건. 별거 없어요. 뭐 여백 이거 하면 은 여기 늘어나겠지 뭐. 이거 한 50으로 해볼까? 이거 봐위 여백 여기 봐. 아래 여백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지 그렇죠 오른쪽 여백은 9 1 개봉이야 누가 그렇게 놨는데 취소 옮기면 되죠 그냥 <웃음> 옮기면은 옮겨갑니다 또 이제 밖에 있어 옮기면 되죠 프레스바 뭐 오른쪽 값 스케이 이거는 여기에 이제 부분인데 아 어, 보면은 여기에 요거 있죠. 로그. 그렇죠? 로그 있고 퍼센트 잠금 오토. 이렇게 돼 있고 있어요, 요거. 그게 어떤 거냐면 아 지금 정품 인증을 또 하라고. 여기 로그 자동 퍼센트 요거 있죠. 요게에요요게입니다 그래가지고, 잠금 하면 여기에 이제, 잠금, 한 다음에 딱 하면은, 잠금은 이거에 대한 스케일 값을 조정하는 거예요. 스케일. 못 바꿔. 그러니까 똑같아요. 모양이 똑같아. 그쵸? 모양이 똑같아. 그게 잠금. 잠금 기능, 눈금에서. 그죠 로그, 그러면은 로그 차트로 로그에 불 들어오죠? 오토, 오토에 불 들어오고. 그쵸? 근데 굳이 여기 가가지고 안하지. 그러니까 여기 가서 그냥 자동 로그 이거 이거 아직 하겠죠. 퍼센트로 여기 퍼센트 비율로도 바꾸고 그렇게 하겠죠. 요거누르잖아요 그러면 눈금 설정되고. 여기 눈금 설정 그 기본적인 게 여기 있어요. 똑같은 게또 있어. 여기도 로그, 5뭐 근데 요번에 추가된 게뭐 있냐면요. 인버트 스케일이라고 있어요. 인버트 스케일. 뭐냐면 이건일본을 한번 바꿔볼게요. 여기를 더블 클릭하잖아요. 여기 막, 막 두서없이 막 말해도 잘 세게 들으십시오. 세게 들으십시오. 여기를 더블 클릭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짜잔, 자동에 불이 들어옵니다. 더블 클릭하면 여기를 더블 클릭하잖아요. 짜잔, 그러면 맞는 걸로 차트가 되, 들어옵니다. 그리고 눈금이 지금 이게 9 1일로돼 있잖아요. 이걸 0 하면 여기로 가고, 5 기본이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얘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짜잔 하면 여기로 간다고. 기본 세팅. 근데 자동을 풀으려면은 얘를 클릭해도 되고 아까 그 여기 설정에서 눈금에 가 가지고 눈금에 가서 이걸 자동을 이거를 풀러도 되고 하는데 이것도 귀찮잖아요. 자동이 뭐가 다른? 뭐냐면 자동은 얘가 자기가 보이는 거에 스케일을 맞춰요. 이렇게 크기를 나는 이렇게 하기 싫은데도 막 지가 지맘대로 막 크기가 막 조정돼요, 여기가. 여기 눈금이. 눈금이 막 조정돼 버려. 조정되죠? 지맘대로. 여기가 막 움직이죠? 근데 이걸 끄면 왜 고정이 되죠? 안 움직인다 이거예요. 그렇죠? 다르죠? 자동으로 되는 거 끄고 더블 클릭하면 자동 된다 그랬잖아요. 이거를 푸르는 방법이 이걸 누르는 방법도 있지만 여기를 쭉 드래그하면은 꺼져요 자동 이렇게 드래그하면 꺼집니다 이런 기능도있고요 여기 더블클릭 그래서 얘를 딱 보기 좋게 하는 제일 좋은 쉬운 방법 여기 더블클릭 여기 더블클릭 한 다음에 자동을 저는 풀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더블클릭 더블클릭 많이 하죠 여기 더블클릭을 많이 해요 막 이렇게 돼있다가 이렇게 돼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더블 클릭하고 여기 더블 클릭 이렇게 간다고요. 지금 상태로 이렇게 가는 게 어디 갔어? 다 지워버려 가지고 그다음 문구에서는 그 부분 좀 아시면 되고 여기 보면은 어뭐 이런 지표 현재가 심볼 레뭐 이런 거 있어요. 저는 다 끄거든요. 이게 뭐냐면 여기에 여기에 표시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심볼이 이거잖아요. 이 심볼. 그거에 라벨을 붙여주는거예요 뭐하러 붙여 뭐 이거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왜냐면 여기 표시된 값들이 많으면 지표의 현재가 그럼 여기 뭐 이동평균선이 만약에 있다 이동평균선이 그럼 이동평균선의 값을 지금 현재가로 표시를 해줍니다 여기다 색깔로 이동평균선이랑 같은 색깔로 인디케이터 네임라벨 이걸 누르면 인디케이터 보조지표잖아요 보조지표에 대한 거를 이제 보조 지표도 여기 보면 이렇게 가지고 보조 지표 뭐 이렇게 추가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서 세팅 배경 넣고 인디케이터 네임 라벨도 이걸 체크하면 이렇게 해요 나와요 인디케이터 인디케이터 값어 인디케이터 값 값은 없어 아 지표 현재값 이거 넣으면 지표 현재값도 이렇게 체크해 주고 그렇 근데 저는 다 끄고 오른쪽 값 스케일 다 꺼버립니다. 꺼고, 어, 봉완성 카운트 요것만 체크해둡니다. 어지간하면 요게 뭐냐면요 한번 볼게요. 이거를 1시간으로 놓으면 아 방금 아이 지표도 여기를 더블클릭하잖아요. 여기 부분을 배경을 더블클릭하면 여기만 나와요. 그리고 다시 더블클릭하면 빌트인된 지표가 차트가 밑에 같이 나옵니다. 분, 분리, 분할되어 있는 게막 위에도 또 있다. 그러면은 위도 나오고 아래도 나오고 막 이렇게 돼요. 얘만 보고 싶다. 그럼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 얘만 볼수 있습니다. 그죠? 여기 떨리면. 그게 너무 많으니까 또 이것도. 내비게이션 버튼은 이거를, 이게 있어요. 이거, 이 기능이에요. 요거. 내비게이션 버튼 저는 꺼놓거든요. 이거 귀찮아서. 위로 올라가고 아래로 내려가고 확대하고 다시 축소하고 이렇게 하는 기능이 있는데 저는 이거를 세팅해서 그게 어떤 거였냐면 어, 내비게이션 버튼 있죠 이거거든요 얘가 이거예요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게 내비게이션 버튼이거든요 배경에서 이거 하다 보면 언제나 기본 세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로 마우스 오면 보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안 보여. 얘가 이렇게. 평상시에안 보이는데, 그 자리 가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나 여기다가 이걸 작도하려고, 작도하려고선, 이렇게 되면 얘가 나와. <웃음> 그럴 때 짜증나가지고, 나얘 작도하고 싶은데 얘가 나와. 그럼 작도가 안 돼요. 아이씨, 뭐, 안 돼. 막 이게 눌려지고 막. 나얘안 나와도 되는데. 그래서 저는, 세팅 배경에 가서 이거를 아예, 언제나 안 보임으로 해놓습니다. 별로 필요 없어서. 내비게이션 버튼. 언제나 보임으로든 이렇게 나오겠죠? 이거예요. 키우고 줄이고. 마우스 휠 돌리면 됩니다. 이거는 마우스 휠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얘는 한 칸씩 움직이는 거. 이거 뭐 이러게 하고 있어. 옆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쵸? 얘는 원상태로 돌아오는 거. 이거 더블 클릭하면 되는 거예요. 다 필요 없어. 그래서 필요 없는 거. 그래서 이거는 안 보임. 이렇게 해놓습니다. 이게 편하겠지? 또 볼까요? 한꺼번에 여러 개 얘기하네요 지금. 그럼 눈꿈알아봤고요 배경 배경에 보면 몇 가지가 있거든요. 배경은 요거는 배경색일 거고 세로 격자선. 세로 격자선을 저는 지금 완벽하게 투명하게 해놨어요. 근데 이걸 만약에 검은색으로 바꾸고 검은색으로 바꾸고 얘를 투명하지 않다면 이, 이 안에 사실은 격자선이 기본으로 제공이 되거든요. 격자선이 아마 이거 아까 라이트로 해가지고 얘 누르면 이렇게 된 것처럼 이게 기본 세팅이에요. 얘가. 이게 기본 세팅이에요. 트레이딩 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경계 위뭐 색깔도 다 이렇게 돼 있고 아안 예뻐. 일단 배경에 격자선이 하늘 색깔로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저는 다 이렇게 해서 배경을 하얗게 그냥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모습에서도 경계선도 까만색으로 바꾸고, 윗도 까만색으로 바꾸고, 이렇게해 놓은 겁니다. 그걸 템플릿으로 저장을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그런 거 아니죠? 음. 또 다시, 또 메뉴 또뭐 있나. 어, 배경에, 그렇고, 여기 보면은 지표값, 지표인자, 뭐 이렇게 다 체크되어 있는데, 다 이거다. 사실, 이게 뭐냐면요. 여기 부분 보세요. 여기 부분 여기 부분 보시면 배경에 제가 다 껐잖아요 종목 설명 그러 그 종목에 대해서 나와요 비트코인, US, 달러 뭐 이렇게 해서 나오죠 쉬고 그러면 지금 지금 이이이 이제 이 마우스가 가 가지고 있는 거기에 대한 이게 나옵니다 나오죠 지표 이름 그러면 아까 여기에 지표 얘를 딱 누르면 지표 이름도 나와요. 지표 이름 하면 지표 이름 없어지겠죠? 그쵸? 지표 이름이 없어지죠. 요거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접었다 폈다 할수 있거든요. 펴놓고 지표 이름, 요거. 지표 값. 지표 값이 여기 나오네요. 지표 이름도 여기도 나오고. 그쵸? 인자. 그럼 얘를 거기에 대한 지표 값을 안에 지표 세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거거든요. 저는 이거 심지어 다 꺼놓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럼 꼴면 어떻게 하냐면, 요게 있습니다. 데이터 윈도우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데이터 윈도우. 가서 보면, 요게 다 나와요. 다 있습니다, 그게. 다 꾸더라도 있다. 어, 지금 배경에 있는 기능 설명을 한 거죠. 타임존, 이거는 그냥 서울 맞춰 놓으시면 되고요 트레이딩, 이거는 거의 쓸 일이 없다 그랬고, 쓸 일이 없다. 이벤트 알람 이거는 이제 알람, 알람 맞추고, 그 다음에 뭐 주식이나 이런 차트 보면 뭐 밑에 뭐, 뭐 이런 거 많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뭐 여기 이벤트들 막, 이렇게 막 땡, 동그라미들 막 있어, 막. 뭐 국기들 막 그려져 있고, 뭐 뉴스들 막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막 그래요. 그런 것들 다 체크 끌수 있고, 킬수 있습니다. 차트의 기업 수익 보기, 뭐 주식 분할 보기 그 암호화폐 다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벤 차트 경제 이벤트 다 필요 없어요. 근데 이거는 필요하죠. 알러트는 내가 설정한 알람 기능 있잖아요, 알람. 알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알람을 여기 알람을 하나를 뭐 만들었다. 그러면 알람이 어디 갔냐? 요거. 지금 가격에 만들어진 는 여기. 여기 만들었습니다. 여기 알람입니다. 알람. 요게 이렇게 보여지는 건데 요건데 이걸 끄면은 안 보여지겠지. 예를 얼러트를 확장 얼러트 라인을 끄면은 요게 없어지고 요거 삼각형만 남고 <웃음> 아주 디테일에 라벨 보기를 끄면 라벨이 없어지고 그래요. 하지만 알럿은 여기에 가면 알럿이 있죠. 네. 얼럿은 중요하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하면 되죠. 어. 마우스 올리면 그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얼럿 두선 두께도 할수 있고, 야이 야, 이건 좀 약간 좀 너무 너무 그렇다 그죠? 어.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기본 세팅에 대한 건다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중복되죠. 기본 세팅에 대해서는 다 했습니다. 기본 세팅 여기 건다 했어. 음. 얼라 지우, 올라치금 필요 없어. 네. 그러면 어 여기 보면 또 이번에 바뀌었네 모양이. 비교라고 모양이 좀 바뀌었네요. 비교라는 것도 있고 지표, 템플릿, 얼라트 리플레이 이렇게 있고, 요거 이제 앞뒤로 실행 취소, 다시 되돌리기 그 기능이네요. 비교는 한번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비교가 있고, 심볼 있고 그래요. 비교를, 여기다가, 회사 비교? 무슨, 뭐 만약에 뭐, 이더리움도 회사 되거나 알겠지. USD? 뭐 어떻게 되나 한번 보세요. 여기 누르 이렇게 됩니다. 어 이렇게 돼요. 심벌로, 그러면은, 지금 다 껐잖아요. 여기 데이터 윈도우에 가서 보면, 이더리움이 지금 표시된 게 나와요. 아 이렇게 전화해. 그죠 얘를 또 더블 클릭하면 이거에 대한 모습을 또 바꿀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아주 디테일해요. 그렇죠? 라인으로 할 건지 아니면은 뭐뭐 뭐, 뭐 이런 뭐 이런 걸로 할 건지. 근데 이걸 캔들로 보고 싶으면은 그러면 안 돼요. 심볼로 넣으면 안 되고 다시 얘는 그럼 지워볼게요. 지우는 건 키보드의 키보드의 l e t e 버튼으로. 지울 수 있습니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없애기를 눌러도 됩니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없애기를 눌러도 된다. 다시 비교. 이번엔 심볼 로기를 해볼게요. 뭐 차이점이 어떤 거면 보세요. 똑같은 걸 넣었잖아요. 그럼 얘는 이렇게 나와요 모습에 캔들로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아까 그러니까 똑같 똑같이 보이더라도 다른 거다 이거예요. 뭐가 정확하게 다른지는 해보시면 됩니다. <웃음> 뭐가 정확하게 다른지는 해보시면 돼요. 똑같이 Delete 눌러서 지우겠습니다. 여기서 지... 비교는 그럼 그 정도면 됐고요. 어... 지표? 지표는 지표는 그거죠? 보조지표. 보조지표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검색하면 되고요. 보조지표 검색하면 쭉 나오고 마찬가지로 여기 마우스를 올리면 이렇게 별 모양 나오거든요. 자기가 즐겨찾기를 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즐겨찾기 얘를 누르면 즐겨찾기 한 것만 나와요. 어, 뭐 이렇게 많이 즐겨찾기를 해놨어? 근데 즐겨찾기를 많이 해놨어도 저안 봅니다. 잘 <웃음> 보는 것만 보지. <웃음> 뭐몇 가지 있는데요. 여기 초대전 스크립트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좀 익숙하게 사용하시다 보면 좀 아시게 되는, 아시 저 스, 저절로 알게 될 겁니다. 근데 이거 이거를 알게 될정도면 이거 많이 익숙해졌을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빼고 넘어갈게요. 음. 그다음 템플릿은 마찬가지. 내가 이거를 그래서 세팅을 해놨잖아요 지금까지. 아 뭐가 이렇게 땡긴 거예요? 잠깐만요. 까 제가 세팅을 해놨잖아요. 그 세팅한 거를 세이브 할수 있어요. 저장. 이 세팅 값은. 보조 지표부터 해서 여기 눈금이랑 뭐 이런 것들 다 있죠? 이거를 저장할 수 있거든요? 저장은 하는데 무료는 하나만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안 써요? 기본, 나머지는 기본, 기본적으로 지금 이런 것들은 되어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뭐 이런 거 눌러볼까요? 뭐 이렇게 지표 들어가죠? 이게 지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내가 안 했어. 지들이 해놓은거예요 이거. 오실레이터들 어, 이런거 지가 해놓은 겁니다. 요거는 요거만 제가 해놓은 것 같아요. 저장을 요거만 제가 저장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얼러트는 어, 아까 해봤죠. 얼러트 만들기 하면은 요렇게 만드는 것들 조건 조건을 보면 그 이캔들에 얼럿을 걸 건지, 여기에 지금 빌트인 돼 있는 보조지표에 얼럿을 걸 건지 되어 있고요 보조지표에도 얼럿을 걸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뭐그 조건들 있죠? 엄청 디테일하게 얼럿을 넣을 수 있습니다. 디테일하게 얼럿을 넣수 있고, 뭐 각, 뭐 언제, 어떻게 할 건지, 만기 시간, 뭐이걸 한번 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요거는, 앱은 아이폰 쓰시면 아이폰에 어플리케이션, 아이폰용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안드로이드는 없고 그 아이폰, 아이폰에서도 올립니다. 이걸 체크하면 를 로그인이 되어 있으면 그 앱에 같은 계정으로 딱 로그인이 되어 있으면 올립니다. 그 기능 올랐다. 길지키님은 다 알잖아. 다 아는데 들어왔어? 이번에는 리플레이. 이게 지금 이게 저는 트레이딩교에서 아주 가장 제일 좋은 기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리플레이 그러면 리플레이는 요거 누르잖아요 그러면 바 리플레이 요런게 하나 나와요 요런게 여기 불이 들어와 있고 그러면은 어, 원하는 곳에다가 딱 하면은 그 시점으로 돌아갑니다 그 시점으로 돌아가 뭐가 좋냐면 내가 여기를 안 보고 이렇게 진행시킬 수 있다 이거예요. 스피드 속도 조절할 수 있고, 그렇 멈출 수 있고, 어, 이걸 누르면 하나 한칸 하나씩 할수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딱딱 딱 지금 하나씩 제가 누르고 있거든요. 그쵸? 이렇게 하면은 연습할 때 좋겠죠? 연습 모의 트레이딩, 본인이 직접 뭐 이렇게 하면서 과거 차트들 보면서 연습할 때. 정말 좋습니다. 리플레이 기능. 그리고 이런 거는 뭐 내가 이렇게 작도를 하나 했다. 그럼 되돌리기 당연히 할 거고요. 거 요것도 무료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요거 레이아웃을 분할을 못 해요. 분할 못 해요. 요게 분할하는 거거든요. 그냥 기본 분할. 두 개짜리, 세 개짜리, 네개짜리여서 여덟 개까지 가능해요. 그러면 한 번, 여개로한번 분할을 해볼까요? 짠! 이렇게 되죠? 8 개가 나옵니다. 여 개가. 그래서 각각 다른 종목을 킬, 켜놓을 수 있겠죠? 각각 다른 거를 켤수 있다. 더블 클릭, 똑같아요. 이 방법은. 더블 클릭. 그럼 보조지표 없어질 거고. 이렇게 쓸수 있겠죠? 다른 근데 여기서 보면 요, 요 기능이 조금 얘를 다시 누르면요, 요거는 좀 아셔야 돼. 요거 요거. 종목. 종목에는 지금 불이 안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종목에 불을 켜잖아요. 그럼 이거 하나 바꿔 볼게요. 아무거나. 이걸 이더리움으로 바꾸면 종목이 다 바뀝니다. 이더리움으로. 여덟 개가. 어우 정신사나 그죠다 바뀌죠. 종목을 끄면. 얘만 이더리움, 얘를 BTC로, BTC, BSD. 얘만 바뀌겠죠, 당연히. 얘만 바뀐다. 나머지는 이더리움이고, 그쵸? 동기화 기능, 구간. 구간도 마찬가지요. 구간도 체크를 끊기면 얘로 옮기잖아요? 아, 구간은 그건가 보다. 시간. 얘를 12시간으로 바꾸면 다 12시간으로 다 바뀌어요. 하루로 바꾸면, 다 하루로 다 바뀝니다. 그죠? 구간 체크되어 있으면, 시간이 그거지. 시간이, 얘로 옮기잖아요? 이렇게 옮기면은, 이렇게 옮겨놓으면, 뭐, 이렇게 가지고 얘들도, 아야 씨, 빨리 가. 빨리 가. 왜안 가? 시간, 종목. 뭐, 바뀌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응, 간다. 간다 가죠 움직이죠 같은 데를 보게 해준다 이거예요 아 잠깐만요 아 와이프 너무 전화 온다 요거 해보시면 되고, 크로스 헤어가 뭐, 크로스 헤어는 요거예요 요거. 똑같은 시간에 같이, 얘가, 얘, 를 크로스 헤어라고 해요. 어떻게 표시돼요? 요거, 지금 십자가로 지금 되어 있는 거 있죠? 그게 크로스 헤어. 그리기는, 그리기는, 얘가 같은 종목이잖아요. 만약에 내가 네모를 그린다. 여다 같이 그려지죠. 근데 얘 그리기를 체크 끄면, 여기다 그린다. 얘만 그려지죠. 근데, 그리기를 체크키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그리기를 체크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뿅! 얘가 불 들어와. 그죠? 얘를 끄잖아요? 뿅! 하고 없어져. 같은 기능이에요. 그게. 차트 동기화 기능. 같은 기능. 아마 모르는 사람도 있어, 이거. 뿅! 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무료 사용자는 아마 쓸 일이 없을 거고, 유료 사용자면 유용할 겁니다. 이걸 알면. 무슨 말인고 하니, 이거지. 뭐, 이렇게까지는 아니라, 뭐, 한, 뭐, 이렇게 두 개, 두 개를 쓰고 있어. 이거는 지금, 종목도, 예를 들어서, 종목도 같은 걸로 이렇게 체크를 해. 그 다음에, 종목 같은 걸로 체크하면은, 얘둘다 같은 거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시간은, 근데, 같은 거를 안 해. 구간은 같은 거 아니에요? 시간을 같은 대로 해. 그럼 얘를 이렇게 옮기면, 얘는 1봉 얘는 뭐한 4시간짜리. 이렇게 본다 이거예요. 이렇게 봐, 이렇게. 같이 움직이겠죠, 뭐. 이렇게 봐. 그쵸? 그리고 얘가 체크가 되어 있으면, 여기다가 작도, 일봉에다 작도를 한다 쳐요, 이렇게. 음, 뭐 이런 걸로. 작도를 했다. 그쵸? 이렇게. 그쵸? 어, 아좀잘안 맞았네. 여기다 하려고 그랬는데. 음, 이렇게. 편하겠죠? 그리고 얘, 얘 지우면, 뿅, 여기도 지워지고. 그리기, 크로스에요. 요렇게 해가지고선 요렇게 하면은 조금 빨리빨리 할수 있겠죠? 그쵸? 그 기능. 요거 알아본 거예요. 모든 차트의 싱크. 방금 그리고 요건 레이아웃을 여러 개를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여러 개를 저장할 수 있는 기능. 결국에는 지금 여기 내가 이 강의를 한다고 해서 전체 공개, 공개를 했잖아요. 공개 강의 하잖아요. 메로님이랑 어, 자다가 자다가님 빼고는 다 피클 회원이야. <웃음> 메, <웃음> 어차피 피클 회원분들만 하는구나. 뭐하러 괜히 공개했구만. <웃음> 괜히 공개했구만. 분들이랑 만날 거예요. 메런님이 고맙습니다, 와주셔서 내가 내 강의 강의를 들어줘서 고맙다고 얘기하기 또 처음이네. 반대로 강의를 해줘서 고맙다고 해야될 판에, 에이 진짜 사람들 너무 너무 배움에 그 의지가 없어. 왜 하는지 모르겠다. 여기 보면은 어, 레이아웃이 이것도 유료만 쓸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유료를 쓰라는 거 하는 거예요. 트레이딩을 계속 할 거면 무료로는 할수 있는 게 거의 없어. 오늘 레이아웃이 지금 저는 이렇게 돼 있는데 블로그 하면은 지금 이거 자체를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만큼 뭐 엄청나게 많죠. 제가 3월부터 막 유료로 전환한 이후부터 막 하루에도 막몇 개씩 하는데 요즘에는 많이 안 늘리고는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기도뭐 즐겨찾기 이렇게 할수 있고. 아무거한번 켜볼까요? 어, 메이저 알트, 요거 한번 켜볼까요? 메이저 알트, 여덟 개. 이렇게 해가고선 과거에 보던 게 있네요. 과거에 보던 거. 그 종목들, 여러 가지 이렇게 해가지고선 볼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해놓습니다. 이름 바꿀 수 있고요. 지금 껏 메이저 알트로 되어 있는 거 이름 바꿀 수 있고, 뭐 그거는 뭐 이제 기본이니까 복사본 만들 수도 있고, 새 차트 레이아웃은 새걸로 하나 다시 띄우는거 그거죠 여기로 다시 돌아가서 이거 하나짜리로 다시 바꾸고요 여기도 알아봤습니다 요거는 쉬운 부분이니까 요것도 방금 해봤고 얘는 이렇게 하면 전체화면 되는거죠 전체화면 되면 뭐가 뭐가 안좋냐면 없어 여기 툴, 툴바가 안나와 툴바가 안나옵니다 전체화면이 되면 ESC, 이걸 누르거나 ESC 누르면 이렇게 되겠죠. 어서 오십시오. 요거 카메라는 스크린샷 찍기. 이미지 카피 하면은 그 저희가 브리핑방에 올리는 그 이미지. 이미지 주소랑. 요거 누르면 새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새 걸로. 새 걸로 이렇게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요거 이미지를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이미지, 다른, 뭐, 저장하기 하면 되죠. 다른 이름으로 저장, 뭐, 이런 것거 하면 되죠. 요건, 그 기능, 끄고, 뭐. 트위터에서도 보낼 수 있네요. 요거, 이미지 저장, 요, 카메라. 퍼블리싱은, 이거는 이제, 트레이딩뷰 사이트에다가 아이디어를 올릴 때 쓰는 건데, 요거 한번 해볼까요? 비디오, 레코딩? 이렇게 아, 비디오 레코딩? 꺼요. 그 여기, 똥, 똥, 똥. 아, 아, 아. 안녕하십니까. 테스트 합니다. 랄랄라라거인제 이렇게 되죠. 뭐라고 뭐라고 하고 있는 있어, 지금. <웃음> 하고 있어요. 지금 다안 들려요. 어, 됐어. 아이 아이고, 아이고. 아니야, 아니야. 취소. 그기는 그러면은, 위에 거는 다한 겁니다. 다 했어. 이거보다 더 자세하게 할수 있는 사람 없을 거다, 아마. 트레이딩 뷰 만들 사람도 이거보다 자세하게 못할 걸다 했어. 위에는 다 했어요. 뭐, 이거. 퍼블리싱 는 거. 이런 거에 뭐 하면 되는 거니까. 많이 안쓴 거니까. 다 했고. 툴바는, 이거는 제일 마지막에. 다음 시간에 하고. 오른쪽? 여 보면은 얘는 뭐냐면은 왓치리스트 왓츠리스트. 내가 종목들을 즐겨찾기 하는 건데 사람들의 요구가 있었어요 었 즐겨찾기 하는 것 중에 표시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한쪽에다가 내가 이 여기 걸 한쪽에다 맨날 옮기고 너무 귀찮아 그러니까 표시해 줄수 있게 해줘 그게 뭐냐면 여기 보면 이렇게 깃발 여기 여기 부분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돼요 그렇게 그러면 은 빨간색으로 플래그가 표시되거든요 그렇죠 모나코랑 이거랑 체크해 놨잖아요. 그럼 여기 눌러, 여기 누르면은, 플래그리스트라고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일단 방금 그게, 이 들어갑니다. 이거, 이거 지워. 어. 들어가죠? 여기서도 끄면, 언플래그, 언플래그. 제로엑스. 어 제로엑스. 가만있어. 잠깐만요. 우리, 음~ 녹화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다음에, 다음에 이런 거 부분 또 한, 한 시간 정도 더 해야 될것 같아.